알마스터 연구소, 블로그 무료 특강입니다. 반짝반짝 GIF 블로그 명함 만들기와 블로그에서 1초만에 전화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마스터 연구소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알마스터 연구소... 예.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자 카페 왼쪽 카테고리 메뉴를 보시면요 자, 전체 공지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공지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공지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특강용 파일이라고 자 공지해 놓은 제목이 보입니다. 특강용 파일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특강용 파일 예, 글 내용이 보이는데요. 자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요 첨부 파일 6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첨부 파일 6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6개가 있습니다 전화 1 전화 2 전화 3 배너 그 다음에 글꼴 2개가 있거든요 자, 이걸 전부 다 본인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는 방법은요. 자, 각각의 파일 네임 옆에 보시면 내 PC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내 PC 저장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네, 팝업창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 세모, 예, 더보기 자, 삼각형 더보기를 눌러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왜냐하면 저장 위치를 바꿔줄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저장 위치를 바꾸시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뜨면요 먼저 바탕화면으로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크롤바가 보여요. 다른 이름 저장창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있는데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리면 대체로 바탕화면입니다. 자,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바탕화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파일이름은 그대로 그냥 전화1로 고치지 말고 놔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 2. 전화 2 옆에 있는 내 PC 저장. 자, 여기 있는 내 PC 저장 6개를 전부 다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내 PC 저장 눌러서 자,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 세모, 더보기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자, 저장 위치,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 바로 밑에 바탕화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요. 예, 지금 이 위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꿔 주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아니다. 그러면 스크롤바를 올려서 바탕화면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서 저장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전화 3 배너 예, 글꼴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하신 것처럼 예, 내 PC 저장 눌러서 자, 아래쪽에 팝업창이 뜨면 자, 세모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여섯 개 파일을 전부 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저장했던 네, 팝업 창들은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자, 바탕화면으로 오면요. 이렇게 파일 6개가 예, 저장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랑 예, 모양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화 123, 1, 배너그 다음에 글꼴 파일 2개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꼴 파일부터 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글꼴 2개 전부 다 상업적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글꼴이에요. 자, 티몬 몬소리체. 자, 요 글꼴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요 글꼴들이 좀 글꼴이 예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꼴이에요. 자, 티몬 몬소리체.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요렇게 설치 창이 뜨면요. 위쪽에 설치라고 있어요. 설치. 자, 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가 쭉 됐을 거예요. 자, 설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설치 버튼이 흐리게 바뀌어요. 그러면 설치가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잘, 네, 한글 글꼴, 어, 잘난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여기를 더블클, 잘난체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시고 나면 설치 버튼이 흐리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설치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카페로 가볼게요. 카페. 다시 카페로 오면요 방금 그 특강용 파일 글 보시면 오른쪽 위에는 첨부파일 6이 있었고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인터넷 링크 주소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스케이프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이미 있으신 분은 설치 안하셔도 됩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아이콘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설치하지 마시고요. 자 없는 분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 주소 눌러주시고요. 자 링크 주소 요게 원래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도 다 무료 앱 설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제 빨리 설치하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자 오른쪽 위에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요자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 나오면 다시 눌러서 예, 요렇게 팝업창이 뜨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은요 어, 무료 프로그램이면서 아주 기능들이 막강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실행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실행! 자 아래쪽에 실행 버튼이 나오면 실행을 눌러주세요. 자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캡처한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치창이 뜨면요. 설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용량이 큰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이거 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 화면에서요. 어, 여기가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예, 실행하기가 체크되어 있는데 그대로 놔두세요. 실행하시면 되니까. 근데 실행을 안할때 설치만 할 때는 저거 체크 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서 마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마침을 누르고 나면 아마 인터넷 창이 하나 뜰 텐데요. 그거는 그냥 뭐 종료하시거나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셨을 거고요. 자, 기존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있었던 분은 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가 실행이 되었구요 자, 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예, 오른쪽 음, 메뉴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사진 편집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자, 사진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자, 사진 편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 자, 편집 화면이 나오면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메뉴를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메뉴 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메뉴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예, 다시 메뉴가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새사진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새사진 만들기 클릭 자, 새사진 만들기 창이 뜨면요. 자, 사이즈는 조금 편집하기 쉽게 크게 만들어 볼게요. 가로를 500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저랑 사이즈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예, 요 사이즈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요. 자, 가로 지우고 500, 세로 지우고 250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색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색상, 자 지금 흰색 예 명암을 만들 것인지 뭐 또는 배경색이 있는 좀 색깔을 주고 명함을 만들 것인지 자 여기 색상들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명함이기 때문에 인터넷 명함 블로그에 쓸명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자 너무 진한 바탕 말고 진한 배경 말고 약간 파스텔톤 흐린 배경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서 보시면 요런 파스텔톤 요런 배경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냥 흰색으로 여기 맨 오른쪽 아래 흰색이고 그냥 놔두면 그냥 흰색이네요. 자, 흰색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색상 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500 픽셀 곱하기 250 픽셀에 이런 명 예, 명함 캔버스가 보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어, 액자를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본 탭 상태입니다 자 기본 탭 상태고요 자 액자 없음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세요 100개 정도의 액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액자를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들뜬 액자로 가겠습니다. 들뜬 액자, 들뜬 테두리, 자, 들뜬 액자도 좋고요. 저는 들뜬 테두리 01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자가 씌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예,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은 그런 예, 이미지나 또는 상호전화번호 이런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요. 아래쪽에서 이번에는 개체 탭으로 가야 돼요. 개체 탭. 자, 개체 탭에서 그림이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림을 넣거나 예, 글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 탭클릭하시고요자 먼저 상호전화번호 넣어볼텐데요. 자 개체 탭 아래쪽을 보시면 T 텍스트 할때 T가 보여요. T 자 T를 클릭해주세요. 자 T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글창이 뜹니다. 글창 이 글창에 상호를 써보세요. 상호. 자, 저는 이제 상호를 쓰는데 어, 성공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함을 만들텐데요. 만들 성공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글자 색깔을 다르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글박스를 두 개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성공이라고 예 상호로 입력하고 자, 글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설치했던 것 중에 자, 티몬 몬소리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글 밑에 더보기를 눌러서 예, 글꼴을 본인이 원하시는 글꼴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영문이 있거나 아니면 맨 밑에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영문이기 때문에 팀몬 몬소리체 영문에서 티 T 찾으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맨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좀 예, 크게 28 정도 한번 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색상. 자, 더보기 눌러서 빨간색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항상 이 글창은요. 확인을 눌러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다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이라는 예, 글이 하나 글박스가 하나 생겼는데요. 자 이거 이동하시는 방법은요. 자글 위에 마우스를 놓고 사방향 화살표 요렇게 생긴 사방향 화살표가 보이면 검정색 사방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보이면 이동인데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사방향 화살표는 이동이에요. 자 그리고 어, 꼭지점에 마우스를 놓으시면 양방향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양방향 화살표는요. 크기 조절이에요. 대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크기 조절입니다. 양방향 화살표가 아마 요렇게 검정색 양방향 화살표가 생길텐데요. 그거는 크기 조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글박스를 잘 보시면요. 왼쪽에는 더하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곱하기가 보입니다. 자, 더하기는 뭐냐면 복사. 글박스를 하나 더 복사하는 거고요. X는 이 글박스를 삭제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냥 글박스를 아래쪽에서 t 예, 개체 탭에 있는 T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글박스를 더하기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자, 복사를 해서 그 옆으로 예, 사방향 화살표를때 끌어다가 옆으로 옮겨오시고요. 자, 요 글박스를 다시 한번 더블클릭하시면요. 어,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따닥 더블클릭해서요. 글창이 뜨면 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위에 자 글창 예, 상단에 있는 빈칸에 다 지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입력을 하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물론 이런 거 외곽선이나 그림자 같은 것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외곽선 체크하면 외곽선이 생기고요. 그림자 체크하면 그림자도 생기고요. 빼는 방법은 체크 해제하시면 빠집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자, 항상 확인을 눌러서 글창에서, 글창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가야지만 다른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성공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이제 텍스트 박스 두 개를 예, 입력을 했고요. 자, 아래쪽에 아래쪽에 전화번호를 하나 입력을 할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텍스트 박스를 복사를 하시는게 편해요. 그래서 자, 검정색 글씨 검정색 글씨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더하기 자 왼쪽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자 복사가 됐으면 아래쪽으로 조예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요. 다시 텍스트 박스를 더블클릭 따닥 해서요.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 뭐 대표번호나 핸드폰번호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시고 자, 여기 글창이 뜨면 지우고 예. 전화번호 입력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뭐 적정하게 맞추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뭔가를 잘못 입력했을 때 실수로 잘못했다 뭐 지웠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Z 누르시면 예, 한 단계씩 취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성공은 좀 크게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텍스트 박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예, 글씨를 키워도 되지만 꼭지점에 자, 글꼴 키우거나 줄일 때는요, 꼭지점에 마우스를 놓고 자. 양방향 화살표일 때 드래그해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치프레이즈 간단하게 위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물론 이렇게 상호만 어, 쓰는 것도 괜찮지만 어, 사실은 본인만의 브랜드 같은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상호 이외에도 인터넷 마케팅을 하실 때는 상호와 별개로 본인만의 브랜드를 하나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브랜드 마케팅 1호가 잠실 박사예요. 잠실 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박중공인중개사 사무소였는데요. 어, 그분이 이제 잠실주공 5단지에 계시는데 이제 상호와 별개로 잠실 박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뭐 잠실 박사죠? 이런 전화가 더 많이 올 때쯤 예, 상호까지 잠실 박사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캐치프레이즈도 마찬가지로 예,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 가서 쓰는게 좋겠죠.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옆에 있는 클릭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클릭해서 옆에 있는 더하기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자 위로 위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박스를 살짝 옮겨주고요자 여기를 더블클릭해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하나 써볼까요? 자 저는 텍스트 박스에 뭐 고객을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 컨설턴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 자, 이것도 이제 글씨가 상호보다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게요. 글씨가 상호보다 너무 크니까, 자, 왼쪽에, 예, 네, 이런 꼭지점들 있죠? 여기에 마우스를 놓고 양방향 화살표일 때, 자, 드래그해서, 예, 네, 살짝 줄여줬습니다. 글꼴을.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음, 그림. 좀 예, 글만 있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아래쪽에 개체 탭. 그림은 개체 탭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개체 탭 밑에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요 하트를 클릭해 줘 보세요. 하트 클릭 하트를 클릭하면요. 자 아이콘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왼쪽 메뉴를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한번 봐보세요. 많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자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서 봐보겠습니다. 저는 여행 메뉴에 있는 아이콘을 가져가 볼게요. 자 이걸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림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자 꼭지점에 마우스를 놓고 양방향 화살표로 바뀔 때 드래그해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어 그림하고 좀 균형도 좀 맞춰보시는 게 좋겠죠. 그림하고 상호의 균형 위치도 좀 그림과 맞춰보시면서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자 여기 밑에 공간을 제가 이만큼 띄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연결되게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요. 자또 그림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림 자 개체 탭 밑을 보시면요. 자 개체 탭 아래쪽을 보시면 하트가 있는데 하트 옆에 자, 요게 이제 그림 버튼이에요. 그림 버튼 요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사진. 자, 사실은 이런 인터넷 명함 만드실 때 본인의 프로필 사진 잘 찍어놓으신 프로필 사진 있으면 그런 걸 가져와도 좋습니다. 자 그림 사진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전화 1자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전화 1을 선택해주세요. 자 이렇게 열기창이 뜨면 바탕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바탕화면 열기창이 뜨면 바탕화면 선택해서요. 자 전화 1을 찾아보세요. 자 저희가 카페에서 받아놓은 파일이 전화 1 예, 있습니다. 자 전화 1 선택하고 열기. 자뭐 사진 창 뜨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커요. 그래서 꼭지점에 마우스를 놓고 자 양방향 화살표를 때확 줄여주세요. 자확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어, 스마트폰에서 누르면 연결된다. 요 얘기를 쓸 거거든요. 자어 텍스트 박스 하나를 복사하는 게 빠르겠죠. 자 텍스트 박스 하나를 선택하고 더하기 눌러서 예,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예, 끌어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박스를 더블 클릭 따닥 자, 더블 클릭 따닥 해서요. 자, 글창이 뜨면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어, 스마트폰에서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요렇게 쓸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서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자, 글씨 색을, 글자 색을 약간 흐린 색으로 할게요. 이게 너무 진해요. 자, 이런 것들은 흐리게. 자, 지금 무슨 색으로 했냐면 제가요. 약간 회색 톤으로 했어요. 회색 톤. 자, 여기. 색상 버튼 더보기 눌러서 회색 톤으로 선택했고요. 자 됐으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예, 되는데 이것도 글씨가 너무 커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 좀 예, 꼭지점에 마우스를 놓고 살짝 줄여볼게요. 이렇게 꼭지점에 예, 살짝 글자를 줄여서 예, 이렇게 예, 만들어 봤습니다. 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일단 한번 할 텐데요. 자, 저장을 할 건데요. 어, 자, 저장 버튼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저장을 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장창이 뜨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뜨면 바탕화면을 선택해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바꿔볼게요. 파일 이름은 명함 1자 바탕화면을 선택하고 파일 이름은 명함 1로 주고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짝반짝 움직이는 명함을 만들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글씨를 더 이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예, 지금 만든 최종본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딱 어, 움직이 깜빡였으면 좋겠는 거 하나를 딱 선택하세요. 뭐가 깜빡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 성공이 반짝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 또는 캐치 프레이즈가 깜빡였겠습니다. 요거 아니면 그림 등등 본인이 깜빡였어. 쓰면 좋겠는 거딱 하나만 지우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자, 저는 아래쪽에 이미지랑 스마트폰을 누르면서 바로 전화됩니다. 요거를 깜빡이려고 하거든요. 딱 그거 두 개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건드리시면 안돼 아무것도. 만약에 이제 깜빡였으면 좋겠는 거를 지우고 다른 거를 건드리면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딱 그것만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저장을 해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서요.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저장창이 뜨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항상 저장 위치를 바꾸려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저장 위치를 볼텐데요. 어, 방금 전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탕화면에 위치가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바탕화면이 아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 자 파일 이름은 명함 2로 주세요. 파일 이름은 명함 2라고 주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GIF 애니메이션으로 갈 거예요. 자, 상단에 GIF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 메뉴를 클릭 GIF 애니메이션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상단, 예맨 위에 있습니다. 상단에 GIF 애니메이션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내부에 쬐끄만 왼쪽에 탐색기가 있어요. 여기서 맨 위에 있는 바탕화면을 선택하세요.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명함 1, 2를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제 명함 1과 명함 2가 왼쪽 탐색기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명함 1과 2가 그래서 명함 1과 2를 오른쪽 위에 하얀 빈칸에 끌어올리세요 자 명함 1과 2를 아래쪽에 이렇게 명함 1과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오른쪽 위로 저처럼 끌어다가 놓으세요 드래그해서 예, 위쪽으로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 상단에 이렇게 두 개의 명암이 올라가면요 자 중간에 있는 미리보기 화면에서 자 방금 전에 예, 제가 지웠던 게 깜빡이고 있죠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하나는 하나는 예, 있는 것과 하나는 없는 거. 요두 개가 번갈아 보여주면서 깜빡이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gif. 자, 그 다음에 요, 요게 깜빡이는 속도 같은 것들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메뉴 중에 보시면 표시 시간 변경이라고 되, 되어 있어요. 자, 요 버튼이 이제 0.5초예요, 지금. 요 표시 시간 변경에서 50인 상태가 0.5초인데요. 요걸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요게 이제 느리거나 빠르다 그러면은 어30 음, 그러면 좀 많이 빨라져요. 30이면 0.3초니까. 100이면 1초겠죠. 요런 식으로 시간도 변경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예, 요 GIF 명함을 한번 저장해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자,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저,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 선택하시고요. 이름 바꾸실 분은 이름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anygif 그대로 놔두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 gif 명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요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서 전화를 바로 연결되게 해야 되겠죠. 블로그에 올려서 자 한번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인 블로그로 예, 가시는 방법은요. 자 블로그 운영 하시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자 네이버에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창 밑에 블로그 탭이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 탭 블로그 탭 눌러서 내네 블로그 누르시면 돼요. 자 블로그 탭을 눌러서 내블로그 누르시면 되고요자 이런 팝업창이 나오면 닫아주시고요자 글쓰기로 들어가볼게요. 글쓰기 자 글쓰기로 들어가서 자 제목을 한번 입력해볼까요. 자, 일단 테스트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그냥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해 보고요. 자, 요렇게 제목과 내용을 쓰고, 뭐, 대부분 이제 인터넷 명함 같은 경우에는 맨 밑으로 넣거든요. 자, 글을 다 썼다. 그러면, 왼쪽 위에 사진. 사진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눌러서,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어, gif 명함을 찾으면 되겠죠. n y GIF 자 만들어 놓은 GIF 명함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러면 이렇게 깜빡이는 예, 반짝반짝 움직이는 GIF 예, 명함이 만들어졌구요 자요 명함을 명함에 이제 전화번호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자 요 명함을 먼저 클릭 선택해줘야 돼요. 자요렇게 명함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선택. 자 그다음에 잘 보세요. 자 위에 있는 링크 아니에요. 위, 사진을 먼저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가 아니고 밑에 있는 링크 모양이 있어요. 작은 거. 자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 밑에 있는 거 작은 거. 자 요거 선택하시고요. 자 이, 여기 자, 밑에 있는 작은 링크를 선택하면 클릭하면 URL을 입력하세요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T E l 콜론 010 2234 7778 자, 물론 핸드폰 번호나 뭐 사무실 번호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요. T E, L, 콜론, 땡땡이죠, 땡땡.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 E, L, 땡땡. 동그라미 두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2234-7778. 제 거, 요렇게 입력했거든요. 자, 요렇게 하시고. 고그 옆에 있는 체크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체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링크가 걸린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올려야 되겠죠. 발행 상단에 발행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발행 눌러 주시면요. 자, 이제 요걸요. 자, 어디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본인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요 이미지를 요 명함을 누르시면요 전화번호가 예, 전화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자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매물 그러니까 할 때만 쓰세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매물 올릴 때만 가끔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상위 노출 비법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블로그 상위 노출 비법이 아니라요. 블로그 이미지,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가 상위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가, 자, 이미지, 네이버에서 보시면, 어, 이미지가 나오는 섹션이 있고, 동영상이 나오는 섹션이 있고, 요런 섹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자, 요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가 상위 노출되려면요. 먼저,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요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배워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중급 키워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뭐 입주장이라든가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중개업은 중급 키워드 정도 되는데요. 중급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달 반에서 두 달이면 첫 페이지 상위 노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알마스터 78기 정규 과정 중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최단기간에 올릴 수 있도록 어, 선배님들, 한 200명 이상의 선후배님들이 동시에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가 상에 노출되어야 이미지가 상에 노출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원본 사진이어야 돼요. 원본 사진, 직접 찍은 원본 사진 한 번만 사용해야 돼요. 자, 두번째 사용하면요. 그때부터는 노출이 안되고, 또 유사문서라고 해서, 유사문서는 노출이 안되고, 한번 썼던 이미지는 유사문서에서 노출이 안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 쓰면 저품질로 예, 블로그 자체가 예, 노출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이 노출이 잘 됩니다. 자, 해상도가 높은 사진. 파일 사이즈가 큰 사진이 노출이 잘 돼요.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노출이 잘 돼요. 캡처한 거. 자, 캡처한 사진들. 뭐 이런 파일이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캡처한 사진들, 이런 것들은, 예, 사이즈가 작아서 노출이 아무래도 이런 직접 찍은 사진들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본인이 직접 찍어서 사진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진 편집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어, 검색 로봇이, 네이버 검색 로봇이 너무 좋아져서요. 자 이런 것들, 편집을 많이 한 것들도 예,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집, 그래서 매물이 들어가는 그런 예, 매물과 같이 올리는 사진들에 막 이것저것 꾸미지 마시고요. 딱 상호 전화번호만 딱 깔끔하게 찍어서 예, 올려주시는 게 가장 노출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어, 블로그에 우리 명함 올린 것처럼 사진을 올려보면 이 사진들 밑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어, 설명글을 입력할 때 키워드 본인이 원하는 검색어 예를 들면, 서초동 아파트다. 그럼 뭐, 서초동 아파트를, 서초동 아파트라는 검색어, 키워드를 넣어서 이미지 설명글을 쓰시는 게 사, 이미지 상위 노출이 조금 더 좋구요. 그 다음에, 요건 블로그 상위 노출이 아니에요. 이미지 상위 노출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할 때, 물론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 요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네, 이름이 정해지지만, 어, 캡처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사진을 편집하거나 할 때는 예, 이름을 우리가 지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명함 명함 같은 것들 할때 이름 이름을 어, 직접 예, 넣어 주잖아요. 고를 때 예, 키워드 검색어 본인이 원하는 검색어를 넣어 주시면 예, 그 검색어에 노출이 더잘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상위 노출 비법 알아보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업에 중기업에서 많이 예, 이용하고 있는 마케팅 종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터넷 마케팅 종류에요. 인터넷 마케팅 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요. 자 유료는 뭐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최근에는 네모까지 뭐 예, 유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거 요거죠 요거 요거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죠. 자, 요 파워링크는요, 어, 예, 지금 이제 효과들이 없다고 많이 빼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효과가 좋아요. 자, 근데 대행사에 맡기면 효과가 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효과도 없는 교육, 아, 효과가 없는 광고가 대행사에 맡겼을 때 효과가 없는 광고가 딱요파워링크예요 자, 왜 그런지는 이제 저희 정규방 정규 알맞은 70가기 정규 과정 중에 예, 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접 하시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광고를 거는 수업이 다 수업 중에 들어갑니다. 근데 효과가 아주 좋은 광고니까 또 본인이 하시면 저렴해요. 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광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무료죠 무료.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무료가 사실은 엄청 많아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지도 사이트 뭐 이런 것들 다 무료예요. 이미지 동영상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거다다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요만큼 자, 요 정도만 하시면 지역에서 예, 상위 1% 1% 안에 들수 있습니다. 자 일단 블로그가요 자 여전히 가장 효과가 좋아요. 블로그가 자 블로그가 여전히 가장 효과 좋은 마케팅이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료잖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가 최근에 어, 전원주택이나 토지 쪽은요 블로그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는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차기 마케팅 주자는 유튜브인데요. 자, 제 생각에는 한 내년 정도면 어, 블로 주택 쪽도 블로그와 유튜브의 효과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시간 되실 때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뭐 코로나랑 뭐 각종 규제로 좀 한가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그때 가서 준비한다 그럼 이미 늦어요 다른 분들은 다 준비해서 이미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배워서 언제 준비해요 지금 이렇게 어 중개업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항상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시면 상승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 그게 매출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고요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검색 광고 파워링크 반드시 하셔야 되는 광고 예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카페 자, 지금은 이제 블로그가, 블로그가, 예, 주로 대세죠. 근데, 어, 저희 교육생 중에 블로그보다 카페가 효과가 좋다는 분도 계세요. 자, 뭐, 잠실 박사님이나 세종도한 박사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카페를 통해서 훨씬 더 계약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블로그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블로그 먼저 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카페까지. 왜냐하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 저희 알마스터 용수 카페에 가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해줘요. 그러면 카페 회원들한테 여러가지 컨택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가입하실 때 아예 투자 의향이나 핸드폰 번호까지 다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카페까지 도전하시고요. 지식인 마케팅도요.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생각보다 노출이 잘 되고 어, 효과도 좋습니다. 저는 지식인 마케팅 때문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내렸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 편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하셔야 되고요. 저희 알마스 터 정규 과정에는 어, 블로그, 검색광고, 뭐 이거 다 들어가고요. 유튜브만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하시면, 이 정도 마케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지역에서 상위 1% 공인중개사가 되실 수 있고요. 저희 알마스터 과정은요.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녹화해서 생방송을 녹화해서 100% 홈페이지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어, 계속 무한반복 하실 수 있게 계속 복습하실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알마스터 카페에 보시면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커리큘럼이 나와있고요. 자, 블로그 카페 키워드 광고 지식인 모바일 홈페이지 자이 외에도 컴퓨터 활용이 들어가요 자꼭 필요한 엑셀 파워포인트 DBDM 스마트폰 활용 뭐 동영상 사진 편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이런 기초부터 예, 사진 동영상 편집 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브리핑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브리핑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개업에서 꼭 필요한 엑셀. 특히 뭐 수익형 부동산의 이런 수익률 계산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게 들어가고요. 키워드 광고. 자 그리고 요 과정은 블로그가 가장 효과가 지금 좋기 때문에 블로그가 중점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만들기부터 상위 노출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선후배 관계 협업까지, 강제 협업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최단기간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시킬 키고시수 있는 과정이고요. 어, 바로 전기수 어, 며칠 전에 끝난 77기 교육생분 중에는요. 블로그 운영 41일 만에 자 블로그를 통해서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요. 종강 전에도 계약이 일어납니다. 자 카페, 지식인, SNS 그리고 저희 이제 알마스터 과정에서는요 블로그 카페 디자인도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100여개가 있는데요 그거 중에 골라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만들어서 다 올려요 그리고 대량 우편발송, 대량 DM 할수 있는 방법 요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특강 들으신 분을 위해서 타격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은 문자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